네! 우선은 원하시는 프레임에 플레이 헤드를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프리즈 프레임을 걸어줍니다. 그리고 컬러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요. 색 보정을 원하는 만큼 해주세요. 저는 컨트라스트, 세츄레이션 정도 올리고 빛을 살짝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하는 만큼 또크라을 해주시고 혹시 위에 덧붙일 이미지가 있으시면은 그 이미지도 갖고 와가지고 위치를 잡아주세요. 고 자막도 추가를 해 주시면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썸네일 디자인을 완성하셨다면 컬러 탭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이미지를 우클릭하고 그래프 스티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스크린샷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클릭하고서 익스포트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아래의 포맷에 JPG로 바꿔주시고요. 제목과 위치를 설정하고서 익스포트 누르면은 끝!